역시 우와 쏴쏴쏴쏴오 어, 좋다 오 어, 좋다 샷! 샷! シュっいやーれ 잘 맞았어요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 올라갔나 오, 오 좋다 어이 나이스 잘 맞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아이고 나이스 우와 살았다, 살았다. 땡기. 살았다, 나도 살았다. 나도. 살았다. 오, 좋다. 왼쪽. <웃음>